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 아이 우리 2019년 할로윈 에디션으로 준비했던 아이구요 그때 영상의 후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는 실제 세팅을 해서 음, 주행 영상까지 찍으려고 해요. 비행잉이든 행잉이든 굉장히 대회용으로는 인기가 없는 카울이기도 하고 워낙 이 무게도 많이 나간다고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경험상 무게도 무게지만 이 부피가 커서 널찍해서 롤러 세팅하는 것도 많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팅이 뭐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 않아서 거의 고정적인 스타일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스토클래스에 세팅을 해서 주행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요거는 MA 샷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을 쓰는 이유는 이 할로윈 그 색감에 보라색이 포인트라서 오로지 색깔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라색이랑 깔맞춤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A 파츠는 또 주황색으로 호박과 좀 연관된 색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금색에 이게 싱글용인 것 같아요 여기 휠 보스 짧은 거랑 긴게 같이 있으면 주로 싱글 샷시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가 라이키리가 요기 부피를 보시면 뒷부분에 이게 더 넓어요 요 앞쪽보다 그래서 실제로 샤시에 그휠 보스 없는 부분 4개를 맞추면 요 뒷바퀴가 카울보다 많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약간 보기가 싫어서 역시나 저는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휠 보스 있는 걸 뒤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류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지금 플레이트들을 다 계획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스토클래스,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는 스타일에 맞춰서 쓸수 있는 부품들을 골라봤는데, 어, 요거랑 요거는 제가 앞브레이크 플레이트로 굉장히 좋아요 요 두가지는 물론 이거 사람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특히 이거 슈퍼엑스 리엄인가 얘는 여기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 나사 구멍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슬로프 올라탈 때 한쪽이 걸려서 위험하다 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 플레이트 써가지고 그런 단점은 못 느꼈어요. 결국에는 개개인의 어떤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부품을 하나를 쓰더라도 나한테 좋은 부품이 될수 있고 나쁜 부품이 될수 있고 결국에는 잘 가면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앞브레이크는 이플레이트를 써야 된다. 이거를 써야 된다. 이거는 쓰레기다. 그런 얘기에 저는 크게는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모터 무제한 베이지 클래스 차량을 운, 돌렸어요. 어, 안녕? 아리야. 네, 저희 둘째 딸, 아리이구요. 야, 아빠 촬영 중이야. 어, 어떻게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터 무제한 베이지 클래스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마하까지 끼고, 베어링 없이 속도를 올려서, 가지고 놀던 차에서는 이 브레이크 가지고 2회 연속 우승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설 경기장 대회 입상 경력이겠지만 저 우승할 때 유명하신 분들 옆에서 같이 달리셨거든요 뭐 어쨌든 이 부품은 어 나쁜 부품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아리의 엉덩이 등살이 많이 찍히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 앞쪽 끝으로 이렇게 땡겨주거든요. 야, 좀 내려가면 안 되겠니? 아리야? 음, 어우, 아리 꼬리. 그래서, 내일 빅박스 트랙은 레인 체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도 앞쪽에 풀카울로 활용을 할 생각이구요. 어, 요거는 내일 가져가서 굴릴 그 베이지 클래스 만든건데, 보통 MA에도 저는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요렇게 생긴거. 근데 얘는 밑에서 손가락 넣기가 힘들어서, 지금, 라이키리 카오를 씌워야 되니까 요 눈썹으로 손가락 들어갈 부분만 요 가운데 딱 비워두고 양쪽으로 달아서 언더가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와 그거는 길들인 울트라의 리베야 안돼 리베야 아빠 촬영중이야 이 아이는 저희 큰아들 리베라고 합니다 너 소개했어 내려가 어. 아리야, 아리야, 우리 아리, 어고 오고, 오고, 어고고 아리야, 잠깐만 내려오면 돼. 아리야, 아리야, 내려와, 아리, 아리, 아리, 아리. 그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따로 이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써서 뭔가 내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정신적인 보상이 생긴다면 저는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 정도는 배워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영상 프로그램을 만지는 직종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하는 디자인 쪽은 영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 때 배웠던 거그 어설프게 기억나는 거를 다시 되살려서 인터넷 찾아서 다시 독학하고 어떻게 썼더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도전을 새로 한 거예요. 영상을 편집을 해보겠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고 계셔서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이 이 라벨 디자인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틈틈이 해두신 분은 나중에 제가 라벨 디자인하는 거 글자 만드는 거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영상에 보여드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은 진짜 제가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 그래픽 그 프로그램 학원에서 배우던가 아니면 은 요즘 인터넷에 인터넷에 독학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들이 많아서 훨씬 전문가들이 잘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면 책을 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책을 사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완주를 시켰기 때문에 아리야? 아리가 올라왔네요 사마룬을 해서 세팅을 잡은 거기 때문에 뭐 쟤는 필요했는데 얘는 저 차처럼 속도가 안날 거거든요 어, 끌어 올려볼까요? 어차피 이거 카울에 기스나는 거 보고 싶어서 저도 굴리는 건데 <웃음> 아니 뭐 주행용 카울로 만들었는데 주행하다가 기스할수 있는 거죠 뭐이쁜것거 같은데 아 아리야 우리 아리 어구 어 지금 와서 장,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랑 놀아달라고 지금 계속 문... 아우 계속 저, 저한테 문지르고 다니거든요, 지금. 자기 신경 좀 써주세요. 아, 아 아빠 좋아요. 나랑 놀아요. 이런 거예요. 아구, 아구, 아구, 아빠도 좋아요. 근데 계속 문지를 거야? 아빠 여기 이거 세팅해야 되는데. 어구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여기 한가운데 딱 와서 가리고 있을까? 우리 아리가. <웃음>